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에 출항을 하십니다 무참포 왔어요? 짱가오 형님께서 한번 타자마자 이 형님이 전투락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형님 저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뭐 이쁜 게 있냐고 아, 나는 원래 이래 왔다고 하시는 말씀 예예 들어가서 최한시간 정도 나갈 거니까 중간에 가면서 물때좀보고 그리고 포인트 정할 거니까 좀 쉬십시오 로드는 모차르트 베르디 탔고 길이가 이게 1m80인가? 80인가? 80은가? 그래갖고, 저는 모든 장르에서 좀 로드가 짧은 걸선호을 합니다. 그래서 스펙을 봤더니, 광호다운샷도 거기 포함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릴은 최저가 릴인데, 영수한테 드래곤 튜닝 받은 그 릴입니다. 오늘 채비는 키우라. 광호다운샷 스트레이트. 라이브 하시는데? 아니, 아니. 어, 오늘은 외연도 가면 하지. 어, 안녕하세요 외연도 쪽에 나왔습니다 예다운차도 왔습니다 짱가우 타러 왔어요 근데 내만권에 아, 물색이 안 좋다고 하셔가지고 외연도 왔습니다 자 오늘 구독자님이 찾아왔어 저 잡으러 고릴라 작년에 영목강 다이아몬드 거오징어 거기 같이 갔던 녀석인데, 대전에서 같이 탄다고 왔어요. 라이브 하시는 거예요? 어어, 어, 하는 거예요. 내려와.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 다섯 마리 잡아서, 저한 마리 갖고 가고, 고릴라 두 마리 주고, 못 잡으신 분, 두 마리 드려야 되는데, 제압가림 하기도 힘들 것 같아. 아이, 참, 너무 빨리 뺐네, 또. 그냥 쓰지 마. 꽝조사가 아파. 뭘 따져 따지게 제노프 가자마자 광어 머리 때려서 한 마리 해줬어야죠 그거는 어복 있는 저 당신이 하는 짓이고 어? 벌써 나왔어? 한 마리 나오나봐요 크다 오 28cm 우럭 어? 좀 광어 같은데? 광어 같아요 오우씨 삼자 우럭이네 우럭이에요 우럭 갑돌이 사냥님 자연산 광어보다 양식 광어가 맛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쉬는 타임이야자 20분 이동합니다 또 어디 가시려고자 라면 좀 먹겠습니다 옆에 고릴라는 먼저 먹기 시작했어 선상 컵라면 진리야 작은 컵라면 양도 딱 적당하죠 어 바닥이 어? 나왔어? 탔죠? 나오나보다 여기 오 어, 형님 나왔어요 형님 몸. 몸을잘 안봐 보셔야지 웜을 아, 잘 안봐 나는 내가 쓰려고 하지 완전 시겄네 TV 확조선님 확주, 몇숫째입니까 바다 보러와서 무슨 용현아 릴링 좀 빨리해라 짜샤 릴링이 왜그래 용현이 너 <웃음> 릴링 천천히 하셔야 돼요 어? 아야너 <웃음> 오늘 릴리 왜 하필 아이오닉스냐? 와 <웃음> <오>, 날씨도 <웃음> 좋고 그러게 아, 아 내가? 니가 잡아야지 릴라야 어 그래 파이팅 하자 곰스타TV님, 3실 앞에서 안 들어가는 중 히트 소리 도고가는 <웃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더 노, 노력해야 되지? 광어냐? 어? 재키 선장님. 오, 광어예요, 광어. 그지 육자 아니에요, 육자? 육자 돼보이지 형님? 우럭이네 오, 개우럭이네 사자 되겠어요 사자 선장님! 왜왜 왜 우럭만 잡으세요? 자 총각피싱 헤라호 선장님이세요? 재키 선장님 유튜버신데 광어 잡으신다고 같이 오셔가지고 우럭 두 마리 건지셨어요라 이거로 나가는 건 아니죠? 나이 편집할 때죠? 네, 이, 이거는 편집 되죠. 여기랑 보여줄까요? 네? 아니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우럭 구경 좀 할게요. <웃음> 와, 사차 사차 되겠다 이거죠? 아, 삼십팔, 삼십 용수 무창폭 타이라바 합니다. 아, 이번엔 살짝. 학조사님, 뭐한 확인 하세요 그러기엔 제가 스트리트 웍을 쓰고 있어서 제가 와이드 갭 안쓰는 이유가 그거죠 <웃음> 와이드 갭쓴저 저 녀석은? 자 지금 오죠 이거? 아 이거 이 놀래미나 우럭이야 자 아, 형님 주파에 틀레 뭐 어떻게 되는 지 알죠? <웃음> 뭐냐 위에 레인보우요네 레인보우 녹색인데? 어 학생 잡았어 오 감어 감어 감오야 크다 감어 감어 감어 바닥은 아니지? 아가 오이 대광어 아니야? 어 대광어인줄 알았어 왜그 <웃음> <웃음> <웃음> 그래, 광어다 그래도 야 뭐냐? 아, 놀래미다, 이거. 무럭이에요 우럭. 우럭이요? 어, 놀래미 같은데? 아이, 가벼운 <웃음> <웃음> 자, 우리 구독자. 자, 20, 어, 이, 26, 27 되겠다. 형님이 <웃음> 바꾸라고. 무지개 <웃음> <웃음> 어, 무지개색 먹는구나. 보여드려야지. <웃음> 25 되겠다. 아래까지 그래, 한데 2 5야요 25. 판터 님. 장판이네. 장판이요. 장판입니다. 저한테 고기가 안 와. 아. 네. 탈출은 잘해. 제가. <웃음> 아, 전전 무럭도 전못 잡았어요. <웃음> <웃음> <웃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현이 광어..아니 아직 안보이네 형형 용왕형 지금 넘어오신다고 대리불렀대요 금방 온다고 준비하라고 해안네요 원영이가 용서가 참.. 귀... 귀여울때가 많아요 군산참돔김만참 <웃음> 우리 그 댕댕이들 진짜 이쁜데 왜 하필 접두사에 개가 들어가는지 근데 또 어감이 웃기죠? 개가 들어가면 뭐와저 사람 되게 세 보이는데? 그거보다는? 와저 사람 되개세 보인다 뭐 이러잖아요 어? 저 자, 여러분 저 우럭 한 마리 했어요 아놀래민가 이거? 우럭이야 <웃음> 우럭 <우렁이 우러. 웃음> 자, 여러분 저 우럭 한 마리 했어요 <웃음> 저 우럭이요 <웃음> 아, 이러다 광원하면 진짜 왕창피인데 건지고서도 이거 어우, 다행히 우럭인데, 오우, 괜찮아요 요씨. 자, 3차는 충분히 넘죠? 자, 이거 <웃음> 야, 너 형이 그랬지? 오후야, 형, 나한 마리만 그러지 말라고. 자식이 엄마 <웃음> 그러니까 사람이 앞, 그, 뭐, 바로 아픔 모르는 겨. 자식이 자. 6시 제가 어. <웃음> <웃음> 이거. 자, 멀리서 접으러 왔는데. 한 마리는 줘야지. 전또한 마리 잡을 거니까. 또다리 제가 들어가서 <웃음> 와, 우럭 한 마리에 무지하게 조언 해주시네, 진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HOD님, 저도 쳐봅니다 뭐, 뭐, 쳐보시면 어때요? 낚시대만 담그시면 중수이상을 하시는 건데 신정희님, 힘내세요. 감사드립니다 용스 자, 한 마리 더 왔는데 우럭이야 <웃음> 자, 그리고 드래곤 소리 들리죠? 용수한테 튜닝 받은 거예요. 아, 요것도 사이즈 비슷할 것 같다. 우럭에 우럭. 우럭에 우럭. 아, 네. 형님한테, 짱가 형님한테. 오우, 사이즈 괜찮아? 어, 면방은 충분히 넘고, 아까 거보다는 조금 작네. 조금. 아, 새우 먹는다. 크릴? 자저 두수 했어요 우럭이지만 오늘 타이틀을 우럭광어 다운샷으로 <웃음> 고릴라 많이 잡아가네 가서 애기들이랑 꼭 구워 먹어라 이 녀석 토하는 거 보니까 새우 먹었어요 새우 크릴 히트 야, 그렇죠 이귀식님 광어 잘 나왔네 아니 저 광어 오늘 못 잡았어 김표님 어, 감사드려요 아. 3마리째 가는 거였는데. 우럭 입질이었었거든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우럭 입질이었는데. 캠페어님 명스외국해 어어 어, 어. <웃음> 어? 어? 어? 어 이거 숏바이트났 썼나? 왜? 저런 <웃음> 씨. 아또 우럭 잡아주니까 시샘을 하네. 제가 숏바이트 오버로. 티골지님 일좀 하고 다시 들어왔네요. 조관은몇대몇 친지요? 우럭 우럭으로 제가 두 마리. 어, 고릴라가 열일 구독자가 한 마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 앞서는 건 순식간이죠. 어디 짜식이 가보징어 조금 이겨봤다고 왜? 저한테 대들 견줄 그럴 그럴 계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잡조선님 인천도 짱가오처럼 해주면 좋은. <웃음> 이 <웃음> 자식이 짠지 한 번만 아이형 10분 이동한다며해경훈훈님 <웃음> 방금 짱구우 카페 가입하여 감사드립니다 아, 역시 역시 저뭐 이사님이야 아니 임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어 아, 설마 악덕 임원은 아니시겠죠? 뭐 부하 직원들 짬뽕 사주시고 시골진님 아침에는 장판이지만 파도가 조금 어, 그래봐야 0.2m 예요 배들 지나가는 약간의 그 너울 뿐이지. 좀 있으면 또 가라앉고 그럽니다. 어? 아이고, 작은 녀석이 후두둑하고. 야, 광어냐? 네. 아이. 아, 아. 2대2네, 이거. 무럭이죠. 네, 우러게 형님. 쳐다보지 마셔. 저, 안, 안구 습기 차요. 쟤안 보여주려고. <웃음> 야, 그건 방생이다 어? 방생은 아니다 봐봐 오늘은 우럭도 귀하니까 면방이야, 면방 됐어, 됐어 저희, 저희 어, 어. <웃음> 면방이야 아이, 방생이라고 할거 2대2 됐는데, 이렇게 되면 <웃음> 야, <웃음> 참 미치겠네 <웃음> 아니, 큰거 줬더니 작은 걸 주네, 자식이 저걸 또 가져가시리네 아참 어? 자, 자 바, 바로 3대 2죠? 저는 저러, 저렇게 작은 녀석이 아니야 자, 우럭이에요 이건 25 넘습니다 한 3자 되려나? 아, 댓글 읽으려고 했더니 우럭이 또 이렇게 반기네 뭐라? 와, 씨. 이야! 이거 나, 이거 <웃음> 자, 와. 자, 여러분, 이거. 4자는 안 돼도 30, 37 정도는 되겠습니다. 와, 어쩐지 막 치고 들어가. 요, 저 광원자로서, 이 순간. 깜짝 놀랐어. 우리, 우리 자. <웃음> 야, 내, 내가 직접 뺏어줄게. 애, 애기들이랑 맛있게 먹어. <웃음> 어, <웃음> 자세 야 이거 두 마리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사이즈도 있는데 짜식이 유튜님 다른 분들 중 우럭도 못 잡으신 분 있나요? 그건 모르겠어 우리 쪽 라인에서는 거의 없으신 것 같고 제 옆에 그 아빠 따라온 그 초등학생 아저 중학교 1학년 제 아들이랑 동갑내기 아드님은 방어도 잡으시고 우럭도 잡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야 5시 40분이야 12시간 40분 배위에 있습니다 생각대로 이님 엘보나가요, 건강 챙기세요 인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끝까지 난... 뭐, 이, <웃음> <안> 나오네요 아무튼 <이, 웃음> 어, 오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뭐, 다들 뭐 아시다시피 오늘 뭐광이 났는데 <웃음> <내리실 때? 웃음> 내리실 때 뭐? <웃음> 아,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예 예. 아이고 자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 드디어 올리네요 여러분께서도 아, 늦은 시간까지 지켜보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릴라도 너무 수고 많았고 어 아유, 그래 밤에 좋습니다 <웃음> 뭐 밤에 <당해를> 뵙지 <웃음> <자, 그리고, 잘 웃음>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어디를 가시든 어복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입항합니다 예 어우 저 선장님이 목소리가 되게 불쌍하시네 자자자자 아 이거 일상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자, 싶은데 천천히 갈 테니까 입게 정리하십시오 네. 이런 날도 있고 그러네요. 자, 한가지한3 0분에서한 50분 정도 걸려요 <웃음> 늦은 시간까지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무창포, 총각피싱, 짱가오와 함께 했습니다.